아니, 위치가 애매해요, 얘 지금 보니까. 사자가 쉿사는 것 같아요. 히히, 오줌 발사. 크림. 자 아, 이번에 해볼게임은 a 프미 n 론 이라는 게임입니다 그 예전에 플레이했던 슬로우 앤 스테디 토끼와 거북이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그걸 만든 제작진께서 님 이번에 신작 게임을 만드셨는데 무료 저를 위한 게임! 국산 청소 게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작진분께서 저에게 무료로 스팀키를 보내주셨는데 안할 수가 없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아하, 여기에서 여 여기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 뭐, 나중에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스킨도 살수 있나 봐요? 라고 해봤자 모자가 전부네요 어? 산나비? 어, 뭐야 날개도 달수 있잖아 좋은데? 자, 한번 빠르게 플레이 해보도록 합시다 국산 게임이다 보니까 당연히 한글정말 너무 맞져 나와서 왼쪽 버튼으로 나뭇잎을 빨아들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나뭇잎을 쓰레기통 로봇안에 뱉으세요 르 R키를 눌러서 쓰레기통을 비우세요 오옷! 무거운 물건들도 옮길 수 있습니다 처리하는 물건은 가까이 갔을 때 빨간색 외곽선으로 표시됩니다 무거운 물건도 똑같이 처리해주세요 청소가 완료되면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빨아들이면 되는... 왜안 뱉어? 아까... 잘 뱉었잖아 시작부터 버그를 발견한 거야? 저기요? 야, 배터 이색. 새 시작부터 고장났어. 예, 반품해줘요. 큰일 났네. <웃음> 다시, 처음부터. 배터. 잘 되잖아. 희한하네. 이거 앞서 해보기 게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버그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제작진들 보고 있나? 아무리 나를 위한 게임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시작한지 5 5초 만에 버그라니 조건이 뭔지도 몰라. 배지를 났네? 그래도 뭐 지금은 잘 되니까 어, 뭔가 이거 되게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데? 뭔가 막 비세라처럼 청소 전문 같은 그런 느낌은 안들고 약간.. 그냥 귀엽게 힐링하는 느낌? 인데 좀 비우자 이거 업그레이드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빨아들이는 양도 많아지고 흡입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뭐 그러겠죠? 효과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개집도 빨아들이자. 으 개... <놀람> 이제 너의 집은 내 것이야! <웃음> 안 되네. 버려. 우리에게 어영부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시죠? 빛세라 100% 찍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물론, 100%를 실패해도 다시 했던 적은 한 번도 없긴 하지만, 똑똑하게도, 어? 뭐지? 사진 같은 걸 먹었는데요? 사진 뭘까요? 사진이 안 나와. 뱉었는데. 저것도 버그인가? 히든인가? 뭘까? 너왜막 빨아들인 거 질질 흘리고 다니냐? 어? 근데 가득 안 찼어요. 뭐가 문제지? 내가 뭘안 빨아들인 거죠? 아, 이해했습니다. 이걸 전송을 안 해서 그렇군요. 자, 엔터를 눌러서. 청소를 마무리 예, 아아아 인터페이스가 그야말로 모바일게임같이 생겼군요 겨우 아... 2원 주는거에요? 무슨일이야 이거 하나 사는데 얼인데 1원이네? 아 굉장히 싸군요 나한테 어울리는 모자를 어? 정수리의 엑스칼리버? 망토가 있어. 뭐야, 이건. 무전기야? <웃음> 이런 게 있냐? 어머. 닭 너무 귀엽다. 하지만 난 병아리로 해야지. 유치원 모자. 아, 너무 귀여앙 이렇게 하자. 아! 원하는 걸 구매하는 게 아니라 뽑기네? 그지? 이거 뽑기? 아씨, 내가 원하는 거한끗 차이로 빗나갔어. <웃음>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뽑기를 좋아하는 거야! 모자 나와라. 일단 풀셋을 맞추게. 아니, 이런 것까지 가차를 해야 되네. 내... 이게 뭐죠? 설마. 꽝? 진짜 꽝이야? 아, 색깔을 뽑은 거구나.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꽝인 줄 알고. 와, 나 게임 부술 뻔했다. <웃음> 업그레이드. 용량, 속도, 범위. 부스터! 어, 내가 생각했던 게다 있네 어쨌든 그러니까 저에게는 20포인트가 있고 용량이 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용량이 가장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한번 해보고 오른쪽으로 해서 벚꽃성 정말 아름다운 성으로 가는 길에 벚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길을 청소해 줄래요? 뭔가 약간 사람이 로봇을 고용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네요 진짜 약간 스테이지 가는 느낌? 타워워시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 어? 여기 또 사진이 있네? 모를 뭘까? 이거는 뭐 흡입했을 때 쓰레기 게이지가 차지도 않아요 이게 흡입할 때 이동 속도가 약간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왠 가다가 갑자기 흡입하면 살짝 느려지거든요 가방 귀여워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아이 그걸 눈치 못채다니 지금 딱 보시면은 이 노란색으로 돼있잖아요 이게 대기입니다 제가 이제 R키를 누르면 문이 다 튀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가까이 가서 딱 버리는 순간 빨간색으로 변해요 안다칩니다 눌러도 오케이? 이것도 가지고 가야지 꽉찬 김에 가둬! 나오지마 대충 이렇게 여유로운 게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빡칠라 그러거든요 <웃음> 언제나 하고 있나! 뭐 비사라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수준인 거는 맞는데 장소를 계속 왔다갔다 하는게 참 상자야 좀 따라오면 안돼? 너도 약간 인공지능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리 달아줄까? 형이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많이 모으면 내가 달아줄테니까 나중에 졸졸 따라와 알았지? 그럼 뭐야 예전에 했던 게임 갤럭틱 무슨 게임이지 이거? 아 맞아 딥락 갤럭틱 그거는 회수하는 로봇이 부르면 따라오거든 여기는 영 기술이 진보하지 못했고 만왜 자꾸 딥락 갤럭틱 이렇게 하냐고요? 그래야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멀리서 서면 어디까지 날아가냐고? 이찌끌레기들을 한번 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꽤 멀리 가긴 하는데 안전하게 보내려면은 주둥이 앞에서 그냥 뽑는게 나아 저 등에 매달려있는 닭이 나를 너, 너무 뚫어져라 쳐다봐 빨려들어가는 느낌이야 이게 뭔가 이제 해야할 일이 다양하게 있는게 아니라 진짜 빨아들이고 내뿜고의 반복이라서 더 개똥.. 개똥이 아니라 똥개훈련 하는듯한 느낌이 드는 것같아 심지어 청소기동속도 이 너무 느려 뒤질것같아 비세라는 총알구멍도 맺고 시체도 태우고 뭐.. 닦고 이렇게 진짜 여러가지가 있잖아 근데 얘는 진짜 빨아들이고 뿜고의 끝이라 좀.. 너무 단순하긴 해요 게임이 한 번에 부악 그리고 이 그지 같은 인터페이스 좀 어떻게 해봐. 진짜 모바일 양산형 게임 같아. 원래 이런 가시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속도. 속도 중요하지, 속도. 스킨 또 뽑아보자. 촛! 흰색 나왔네. 샹. 다시 뽑아. 던져. 나와라! 아, 왜 계속 색깔만 나와! 야, 나 이거 가방 뽑은 거 운이 되게 좋았나봐요! 굳이 갔네뭐 장식을 하고 싶었는데. 논. 빨리 쌀을 심어야 하는데 이 논은 지금 엉망이에요. 도움이 시급합니다. 이런 거 의뢰할 때좀 스토리 같은 거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너무 그냥 두 줄로만 써 있어요. 이게 뭐지? 옷? 어디다 버려? 아, 여기구만. 럭카 암마 그리고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자꾸 각 스테이지마다 한 장씩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줘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어? 근데 나 속도 업에서안 빨아들이고 있을 때 확실히 빠르다 야 그리고 이번 맵은 좀 재밌네 아까는 진짜 직선형 이어가지고 왔다갔다 하는거 좀빡쳤었는데 여기는 넓게 고르게 퍼져있어서 쓰레기까지 버리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그지같은 뭐라그래 대파야 양파야 벼야 뭐야 이것들 뿜을때 깔끔하게 안 뿜어지네 저거봐 정리를 잘 해야겠어 나중에 업그레이드 풀로 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그냥 맵 전가운데서 에웨 했는데 이제 세상에 모든 쓰레기가 다내 품으로 막 오고 개꿀재일듯아저왜 어? 저러냐고 저거 <웃음> 아이템 낑김 현상 때문에 이래 이게 한 번에 막 여러 개가 후루루룩 나오니까 내, 내 주둥이 앞에서 이렇게 멈춘다고 왜 지금은 또잘 발사돼요? 개빡치게 내가 거짓말쟁이가 된것 같잖아 그리고 가지 왜캐렇게 커? 징그러워 아까 맨 처음에 게임 시작했을 때 얘네가 생산되는 과정이 있었잖아 그런 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것만 하고 끝났어 얘가 배송해서 어느 집에 도착해서 막 이웃분들이 막 부러워하고 나도 좀 빌려서 쓰자 이러면서 의뢰받고 그렇게 시작하고 그러면은 더 좋았을텐데 이게 원래 진짜 게임이 이 게임 자체만으로도 재밌어야 되지만, 스토리가 정말 비중을 많이, 야 차지하거든요. 스토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스토리가 필요 없는 단순 반복게임이라고 하기에는 또좀 많이 모자란, 요소들이 많아서 야그 하물며 비세라 진짜 진짜 청소하는 게임도 스토리가 있는데 각 맵마다 하난난 난 이제 공포게임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맵을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놨거든요? 지금 보면은 청소하는 영역이랑 주변에 맵 배경이 경계가 져있어서 그렇지 마치 넘어가도 될것 같은 그런 퀄리티로 잘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막 점프 기능까지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이 맵을 넘어갈 수 있고 막 그러면 저런데 갔는데 막 사람 시체 있다! 그럼 이제 막 사건에 연료돼가지고 로봇이 히든 과제 발견하고 그러는거지 그때부터 맵의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고 물론 그건 이제 다른 장르니까 어, 피드백으로 당연히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아는데 약간 좀 연출 같은 부분에서 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죠 이 게임은 너무 단순해요 그래도 재밌어요 업그레이드라는 요소도 있고 꼽기라는 요소도 있고 업그레이드 또 해보자 용량 지금은 용량이 올인할 때아아아아 업그레이드가 안되잖아아아아 뽑기나 하자 하아 드디어 꿀벌 모자 귀여워 근데 꿀벌 엉덩이가 좀 많이 나왔네 생각보다 가방이 가려지잖아요 아씨 난 유치원 모자가 지금 딱인데 어쨌든 준게 어디야 착용하고 갑시다 돌래 미로 야, 이건 좀 신박하네 신박하면서 개빡칠 것 같네요 쌩, 맵이 안 보여요 이거 들고 찾아서 버려야 되는 게임인가봐요 한 번에 풀게이지 가는 건가? 제발 노가다가 아니기를 뭐지 이건? 여기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그죠? 그치? 에? 에? 에? 에? 무서워 왜 이러고 있는거야 왜 구석에 뭔가 오브젝트를 꼭 집어 넣어놨냐고 아.. 여기다 이거 전송하면 한 번에 꽉 차겠지? 예에이 꽃의 정원 건물 앞마당으로 정원에 꽃잎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무술훈련을 다시 할수 있게 청소해야 합니다 어? 오, 이거 마우스 휠로 이렇게 멀리 볼수 있네. 딱이 정도 카메라 각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 s h i i i i i i i i i i i i i 이 i i i i i i 이 i i i i i i i i i i i i i 아 그리고 다 청소됐을 때 전후도 좀 보여줘요 야 청소게임의 기본 아니냐? 기본? 안 그래? 솔직히 우리가 청소를 왜 해? 깨끗해진 모습 보려고 하는 거아니요이 청소하는 과정이 솔직히 그렇게 막 재밌..다고는 할수 없잖아 고통스럽지 근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야? 깨끗해진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아니겠어? 빛에라도 없지 않냐고요? 비세라는 차이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리고 퇴근 기계가 따로 있고 물론 이것도 엔터를 눌러서 퇴근을 할수 있다고는 하지만 약간 난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몰라 내가 너무 개빡센 청소게임들만 많이 했나봐 내가 바라는게 너무 많은가? 그냥 난 국산에도 이런 청소게임이 나왔다길래 좋아가지고 좀 고치고 싶은거지 다른 청소 게임들의 견주와도 하나도 꿀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게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인 거야. 그냥 진짜 대충 시간 때우기용 그런 게임 말고 맨날 붙잡고 할수 있는 것들. 아 개인적으로 이거 뭐야 흡입한 다음에 빠그 내뿜는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웃음> 이건 되게 기분 좋아. 이건 다른 어느 청소 게임에서도 느낄 수 없는 쾌감이라고. 다 했다. 어디? 건물이나 한번쓱 볼까? 그니까, 배경이 지금 너무 이쁘게 잘돼 있잖아요.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은, 약간 드론처럼 맵을 한 바퀴 이렇게 싹 돌면서, 딴, 딴, 딴, 딴, 딴! 이러고 딱 끝나면 얼마나 좋냐고, 맵도. 열심히 꾸몄는데, 우린 바닥밖에 안 보고 있잖아, 지금 이 바닥!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좀 진정해. 업그레이드. 디디, 드디어 할수 있다. 용량 늘려. 아왜 갈수록 비싸지냐 그지같네 아니 그리고 이거 뽑기 했을땐 영상 보여주면서 업그레이드할때는 그 영상 안틀어줘요 나이렇 하나하나 바뀌는거 보고싶은데 그냥 클릭한번에 이렇게 딱 바뀌는것도 좀 슬퍼 그냥 디테일이 부족해 디테일이 이거 봐 이건 영상있잖아 가차가 메인컨텐츠야아또 색깔나왔어 진짜 이씨 색깔은 다 뽑았냐? 아니 내 검은색 아직 안뽑았오 검은색 좀 간지나는데 회색도 아직 안 뽑았고 뭐야 이건 또 애매한 색깔 짱 많아 노란색도 아직 안 뽑았고 야안 예쁜 색안 예쁜 색만 다 뽑았네 아이 색이 더 예쁜데 아씨 착용 안돼 이것도 더 뽑아 좋은 거아 드디어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예 병아리 너무 귀여워 이제 색깔만 노란색 나오면 완벽해 난 노란색 완전체 빨간색이 나왔네. 아 너무 대비되는데요 색깔이. 아 지금 파란색이 더잘 어울리는 듯. 여유로운 항구. 오래됐지만 평화로운 분위기의 항구예요. 폭풍 때문에 야자잎 병망으로 떨어져 있긴 하지만요. 이번엔 야자잎을 빨아들여야 되는 맵이거든요. 맵이 얼마나 있지? 지하 던전? 사막의 미로. 아 확실히 미로 맵이 뭐가 있나봐. 설명이 없고. 중간중간에 미로 맵이 있는거 보면은 뭔가 히든이 있는 것도 같은데 뭐야 이건 와 근데 맵 진짜 많다 어우야 이게 후반을 가니까 재밌어 보이네 맵이 그죠? 아 여러분 이, 이 콜렉션이 아까 먹은 그 폴라로이드 사진 그건가 어? 그거 맞나본데? 20장 중에 4장 잠깐만 우리가 클리어한 맵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3 14, 1 5 16, 1 7 1 8 아, 미로에는 폴라로이드 없네 맵이 총 20개에 미로가 한 4개인가 5개정도 있어요 자, 여유로운 한국 가보겠습니다 미로는 딱히 뭐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다른 장르를 하나 추가해놨나봐, 미니게임 형식으로 어, 뭐야? 귀여워 귀엽지 않 아, 맵은 안 귀엽네? 좀 빡치네 그리고 내가 분명히 용량을 업그레이드 했는데 되게 빨리 차요 야자수입이 커가지고 통이 빨리 차나봐 뭐야 이거 아! 왜안들어가죠 들어가! 들어가 확실히 입이 좀 크네 여기도 내려갈 수 있나? 아니 왜 내려갈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못 내려가! 아니 맵을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고 가질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나 진짜 속상하네 아니 저런 마을 너무 가보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분명히 뭔가 히든이 있을 거야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겠지 그쵸? 제작진들 아 내가 제작비 좀 대주고 좀 퀄리티 높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진짜 이, 이 제작진 팀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청소 게임 하나 제대로 만들까? 선블벅 해가지고 여기 나, 나도 나름 네임드 유튜버인데, 텀블벅, 내 이름 걸고 하면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요? 제작비가? 기계는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게임에서도 못 들어가게 한 거래요. 아니! 주제에 왜또 세계관은 그렇게 뚜렷한 거야? 아! <웃음> 글로만 디테일하게 하지 말라고! 세계관 설정 겁나 잘 해놨네, 짜증나게. <웃음> 그왜 그런 요소들을 제작진의 입을 통해서 알게 돼야 되냐고. 어? 게임에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아. 게임에 막... 사람이... 바로 앞에 지나가는데 삐빅...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거리를 둡니다 하면서 이제 뒤로 가면 오 이거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되나봐요 이런거... 어? 얼마나 멋있어 아니 충분히 재밌고 힐링되는 게임인거 맞아 맞는데 그냥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훨씬 더 좋은 게임이 될수 있는데 아니... 시부렁챙챙부렁이 무거운 돌 덩어리를 지금 세 번이나 왔다갔다 하면서 옮겨야된다고? 뛰어 달려라... 하는 김에 게이지도 풀로 다 채우고 가자. 어, 겹쳐지네. 아니, 그 같은 물리엔진! 이게 제일 문제야! 니네가 제일 나빴어! 쟤는 또, 야, 탈출하려고 <웃음> 하고 있네. 난 자유의 몸이 될 거야! 일로 안 와?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어. 잘 가라. 안 돼! 그리고 저거 다친 다음에 바로, 입 열지 말고 약간 소각하는 시간을 패널티로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약간 좀 시간이 걸려서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 있지 않느냐 할수 있지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닫은 다음에 쭉러면서불 붙는 효과 얼마나 멋있어. 이게 어디로 뭐 텔레포트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닫았다 열었는데 다 사라져 있, 있으니까 좀 그렇잖아. 현실, 보증, 시각적인 효과 근데 브금은 개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맵이랑잘어울려어 폴라로이드 저기 껴있다 근데 폴라로이드가 좀 히든 장소에 있는게 아니라 그 청소를 하다보면 무조건 얻을 수 밖에 없게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쓰레기들이랑 같이 그것도 좀 이해 안 돼요 히든 요소로 넣거 아니었어요 저거? 오지마다 오지마 시 뭐 예를 들면 이런데 어, 쓰레기들이랑 좀 동떨어져있는 이런 길거리에 어 여기 갈수 있나 했는데 막 가지면서 폴라로이드 사진 놓여있고 원래 히든이란건 좀 이렇게 도전의식을 불태우는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어, 없어 그런게 컬렉션 요소니까 딱히 히든인건 아니죠 컬렉션이 히든이야 모든 게임이 다 그래 나중에 봐봐 수집요소는 다 히든이라고 절대 쉽게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게요 저왜 이렇게 열불이 터져있죠 좀 진정 좀해 내가 이 게임이 마음에 든 만큼 이제 비평을 좀 하는 거죠 너무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속상해 진짜 재밌는 훌륭한 게임이 될수 있는데 물론 지금도 훌륭한데! 아... 모르겠다 속도 그래도하고 오! 호화스러운 섬아 일단 뽑기부터 먼저 할까? 호랑이 모자 이게 어딜 봐서 호랑이야 사자지 좋아 이번엔 가리지 않아서 더좋군 밸런스가 맞아요 근데 내 눈을 가려요? 또한번 뽑아보자 배합이 너무 <웃음> 너무 하늘 날아갔는데? 어 이렇게 하자 호화로운 섬 작은 섬을 이렇게 호화스럽게 꾸민 부자는 얼마나 부유할까요? 그럼 부자라도 우리의 청소가 필요하겠네요 아휴 무슨 일이 일어난거야 여기는 관광객이 코로나 때문에 다 떠나갔나 보다 이 지경이 되도록 청소를 안 한거 보면 직원들도 다 갔나 본데? 아유 어서 빨리 이게 종식이 돼야될텐데 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염도가 더 높아지기만 하고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조용히 있다보면은 금방 없어지겠지 했는데 왜 갈수록 심각해지는거냔 말이야 그리고 말레이시아 쪽은 하루 감염자 수가 만 명이래 <웃음> 우리나라 그래도 잘하고 있는거야 상대적으로 만더사리자고 집에서 이런 게임이나 해! 단돈 7800원에 여러분의 심신을 단련시켜줄 수 있어요 아! 뭐하는거야! 야 이러고 보니까 사자가 청소 아니 사자.. 사자 맞지? 사자가 청소하는 거같아 아니 위치가 애매해요 얘 지금 보니까 사자가 쉬 싸는 거같아요쉬 노린 거 아닐까? 약간 자세도 쉐싸는 자세거든요. 손, 손동작이. 히히, 오줌 발사! 찌익! 아니, 근데 로봇 청소기가요. 좀 많이 큰데요? <웃음> 아니, 저기 사람이 들어갈만한 문일 거 아니야. 문만한데? 청소기가? 개 크네? 잠깐만. 야, 그렇게 따지면 그럼 야자수입은 진짜 얼마나 큰 거야? 이걸로 사람 때리면 죽겠는데? 뭐라고요? 배가 부서져 있다고요? 어, 그러네. 왜 난파가 돼 있지? 어? 드디어 공포게임 분위기 시작되는건가요? 알고보니까 여긴 버려진 섬이고 나는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는거고 전쟁이 났었던거고 막 폴라로이드 사진 다 모았는데 생존자의 막 마지막 사진이었고 머리처럼요머리는 공포가 아니잖아 로봇이 오류로 알고보니까 사람을 야자수입으로 판별하고 있는 공포게임? 괜찮은데 컨셉? 야 빨리 우리가 만들자 특헌 해가지고 그니까 러 여기가 지금 전쟁이 난 섬이었고 버려진 섬이고 이게 다 사람 시체인데 이제 필터로 인해서 야자수 입으로 보이고 내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거죠 시체 청소를 하지만 필터가 이제 저런 것까지 필터를 해주지는 못하는거지 난파되어있는 배 빨리 펀딩 열자 야 안되겠다 어 다했다 지금 맵 섬도 되게 파릇파릇하고 이뻐보이잖아요 이것도 다 필터 대문이었던거지 오포게임 그만 만들자 제작진분들 슬퍼해요 범위가 중요한가? 범위 하나 업그레이드 해보자 뽑아! 아이씨 곰 나왔네 한만나 이게 뭐야 아 파란 망토구나 자, 다음 맵으로 가볼게요. 시골집. 숲속 작은 집. 저도 쉬고 싶네요. 와! 죽여줘! 죽여줘, 제발! 야오 이런 무서운 얘기하니까 갑자기 해질녘 되니까 약간 공포 분위기 되는 것 같죠. 어! 렉 걸려! 어, 야, 렉이 공포인데? 아, 확실히 야자수입이 쓰레기 그 게이지를 빨리 채우네. 어우, 렉 걸려! 빨리, 빨리 처분하자. 나뭇잎은 훨씬 많이 빨아들일 수 있어요 야자수 잎보다 배출하는 것도 속도가 꽤 걸려 아 뭐하는거야 제대로 빨아들이고 제대로 뿜을 하고 쉬 오줌발사 언제가 고가노 뭐야 배출하는 속도도 느려 왜이래 오브젝트가 끼어있으니까 배출이 안되네 야 지금 보니까 진짜 버려져있는 마을같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유 진짜 공포 아닐까? 장르가? 아냐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호수압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생겼어 지금 이 수많은 나뭇잎들을 알고보니까 탄약이었다고? 뭐야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샘소사 괜찮은데? 피자국과 탄약인거지 노란색 나뭇잎은 탄약이고 빨간색 나뭇잎은 피자국이고 히히 오줌 발사 아 히히 오줌 발사 하면서 다쁜데아 <웃음> 진짜 귀찮은 짓이긴 한데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어 히히 오줌 발사 너무 어린애 같았나? 내가 흡입하는 범위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흡입 범위 늘리는 거는 크게 체감이 안 되네요 어 뭐야 이거? 냉장고를 어떻게 넣는 거야? 무견 없네 막 아니 지금 확실히 맵 자체가 지금 채색도 그렇고 살짝 어둑어둑하잖아 해질력을 훨씬 더 환상적으로 이쁘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지금 색을 탁하게 만들었다고 이거 이제 공포게임 분위기 잡는 거라니까 야, 너무, 뭐 공포게임에 환장했나? 오줏발싹! <웃음> 어, 이거 봐, 차도, 어? 야, 군용차인데? 어? 진짜 군용차인데? 아,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한데? 그니까 이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분위기의 게임인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을 조합하면은 공포인 느낌.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그쵸, 그쵸. 이해하면 무서운 게임. 제작진분들이 이 영상 보면 무슨 생각할까? 아휴, 공포게임에 미친놈들. 자, 과몰이 모지네. 이러지 않을까? 낙엽으로 하트 그려달라고 어떻게 만들으라고? 야, 이거를 발사한다고 내 바로 앞에 떨구는 것도 아니고 페인트 하는 것처럼 저게 소강로 앞이니까 나뭇잎이 멀리 안 나가는 거지. 내가 하트 그리려고 하, 해봐, 해봐. 하아아아아아아아 짱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주섬주섬 다시 줍는데 왜 이렇게 현타 오냐? 자, 이제 여기만 남았다. 어? 갑자기 생각난건데 리브미언론을프리퀄로 공포게임 만들어서 리브미언론 어때요? 날 내버려둬.. 청소할테니까.. 건들지마.. 어? 알고보니까 이게 사람끼리 전쟁을 한게 아니라 청소기와 전쟁을 한거라면? 청소기를 새로 출시했는데 청소기가 겁나 많았던거지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전세계로 딱 출시를 했는데 오작동이 돼서 사람들을 막다 빨아들이는거야 심지어 너무 잘 만들어서 튼튼해 멈추게 할 수가 없어 결국엔 청소기가 인류를 다 빨아들여서 지금 남아버린거지 이렇게 혼자 <웃음> 저희 점점 미쳐가는것같은데 착각인가요? 착각이야 우린 원래 미쳤었어 평소엔 아닌것처럼 그래 좋아 한번만 더 왔다갔다하면 끝나겠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또 청소도 금방 끝나네 그 대박난 프레디 제작진들 있잖아요 스콧 걔네도 원래 아동용 게임 만들다가 공포게임으로 전향해서 대박난거잖아 이분들도 충분히 가망성 있어 뽑아. 김곰이다 어? 이게 히히 오줌 발사할 때 포즈가 더잘 어울리겠는걸? 이걸로 가자 지하 던전 우와 맵 대박 뭐야 이거 야 이걸로 코인 룰렛 돌리면 되겠네 한두개정도는 빼돌려도 전혀 모를것같은데 음? 동전이 좀 많이 큰가봐요 용량이 금방금방 차네요 약간 디테일을 살리자 이거지 이런것들은 이제 소각을 하면 안되잖아 그럼 소각 이펙트가 아니라 각 맵에 맵에 따라서 이 수집기가 하는 반응이 다른거죠 위잉 하면서 뒤쪽에 이제 금화를 보존하는 상자를 따로 이렇게 뒤쪽으로 봉 하고 뽑아낸다던가 그런 디테일이 있으면은 훨씬 몰입감이 있겠죠.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는 요소들인데, 그런 요소들이 모여서 게임의 퀄리티가 바뀌는 거라니까. 아이, 동전 많다. 히히, 오줌 발사! 흥, <웃음> 신곰 너무 귀엽다. 머리에 달려있는 거. 황금 오줌! <웃음> 뭐야, 이거? 하, 이것도 다 보내야 돼?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어쩌, 어쩌다가 이런 맵까지 오게 된 거야, 우리? 이상하네. 일반적인 청소하는 거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데를 뭐 이런 데가 있어 판타지야? 여기 맵 소개문에 뭐라 쓰여 있냐고요? 어, 유적을 발견했다? 고고학자들에게 줄 금화를 모읍시다. 뭐 몰래 빼돌리진 말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던 거 같은데. 오줌 싸. 어야 진짜 방금 오줌 싸는 거 같았어. <웃음> 노란색이어서 더 그렇네. 해전 해오리. <웃음> 뭔가 부금이 되게 슬프다. 아, 진짜 월이 느낌 나는데? 세상 멸망하고 혼자서 유적지 이렇게 남아가지고 계속 청소하고 있는 것 같아. 뭐해? 왜 빨아들이질 못해? 빨아! 어, 됐다. 야, 너네 진짜 음란막이 진짜 미쳤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오늘 병원 좀 가봐라, 짜식들아풀림보고 배웠다고요? 잘했어. 지극히 정상이야. 뭐지? 됐다! 오줌 발사! 휴. 갑자기 포인트를 많이 주네? 용량, 속도, 용량, 속도, 용량, 스킨. 아! 드디어 나왔다, 노란색! 짜잔! 이제 이것만 뽑으면 돼요! 조금만 더 모아서 블로우를 사자고? 블로우가 뭔데? 아 업그레이드 블로워 이거 그럼 다음에는 블로워를 사보자 더 모아서 근데 우리 이거 계속해요? 나 이제 슬슬 그만할라 그랬는데? 너네 왜큰 미래를 그리고 있어? 나 그만할거야 아 이거 엔딩까지 보려고요 스테이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나도 솔직히 좀 하고 싶기는 한데 계속 같은거에 반복이니까 좀 그래 레 e a v e m 은 여기까지만 하는걸로 하고 피드백을 제작진분들이 잘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느낀 점들을 잘 얘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 게임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재미는 있는데 확실히 킬링타임용이다 막 진짜 몰입해가지고 엔딩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국산 청소 게임이니만큼 좀 의미가 있었던 게임인 것 같고 정말 제작진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랑 게임을 같이 만들고 싶다 하는 느낌이 있으시다면은 저에게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게임을 만드는 걸 되게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자, 저 이렇게 리프미언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화종요 <목소리>